선생님 근데 사사주를 사람들이 가질때 사진으로도 볼수 있나요? 그럼요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. 저는 생년월일 을 듣고 점사를 보질 않아요. 어. 그래서 사진, 그러니까 얼굴, 관상 어.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점사가 어느 정도 나옵니아 그래요? 더더 좋나요? 사진? 사 맞아요. 비현 아. <웃음>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네네. 근데 이분은 뭐 선생님 아시는 분 계다 하 이분의 사진. 부인이야? <웃음> 부인이에요? <웃음>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네. 몇 살이에요? 나이가 몇 살이? 이게 정확한 생년이 안 나와서 그래도 그냥 뭐뭐 뭐 이제 네이버에 뜨는그 나이나 뭐 있을 거네요 그게. 잠시만요. 뭐 어, 52년 음. 혹은 58년 뭐그 사이 인데의그그 그, 그 사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제가 볼 때. 우리처럼 음, 돗줄 쉽게 얘기하면 네. 무당이 돗줄이 있고 신줄이 있어요 네네. 근데 도인처럼 자기가 도를 닦아서 네네. 이렇게 이제 무당 아닌 무당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볼때는 아 이분이요? 어. 뭐. 어 생긴게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<웃음> 그리고 뭐 자기가 무당도 아닌 것이 법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뭐냐 뭐 이렇게 스님도 아닌 것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만희처럼, 어, 교주 아닌 교주처럼 보여져요. 어, 그래요. 어 그런 느낌이요 그런 느낌이야. 뭐. 그냥 나를 세뇌를 시키고, 네네. 뭐, 나를 따르시고 막 이런 것 같아. 어, 이 사람 얼굴을 어, 보고 있으니까. 어, 그러면 그쪽에서는 뭔가 좀 위치가 음. 좀 있는 분으로 좀 보이세요? 그렇게 보여져요. 뭐 위치도 있고, 이 사람 말은 사람들이 또, 이게 이빨이 좋잖아. 이 사람이 말이 잘하잖아.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. 네네. 어, 이 사람 말이면 또또잘 네. 들어 또 어...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라는 것도 다 하고 다녀 또 어... <웃음>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도 해 아, 하게 만들어 아, 이 사람이 설득력이 좋은 거지 아니, 어느 정도 언변이 좋은 그렇게 설득이 가능할까요? 어, 그게 사자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<웃음> 원래 그게 네. 어, 언변이 아주 어, 그냥 어, 어. 내가 볼 때는 다이아몬드 스텝이야 아, 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다보니까, 이 사람이, 몰라 내가 부터 어느정도 유명세는 탄것 같아. 어, 어. 현재의 어, 말이잖 유명세는 네. 타 있는 것 같아. 왜냐면 네. 대중 앞에 다 누구나 이 사람 하면 다알것 같아. 어. 그리고 어, 지휘도 할것 같고. 네, 네. 음. 그러다보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입배 오르고 내리고 구설도 많이 따르라는 형국이고. 그러니까 막말, 이 사람은 말을 하면 그냥 막말이야 그냥. 사람들이 들었을 때, 뭐야? 이렇게 되면서 작년 수, 작년, 지금 회원이 바뀌었잖아요. 네네. 작년 겨울바람부터 이 사람이 구설이 따르라고 그랬어. 어, 어. 어떤 좀 구설이 좀 따를까요? 몰라, 내가 볼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, 어, 이 사람 정치 안, 한, 안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네네. 자기가 조정을 한다. 어, 어. 그 소리도 어. 나오고요.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사람이 만약에 참사가 일어났다 네. 그런 것도 뭐 잘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기 <웃음> 어 하고 뭐 이런 거 같아 내가 어볼 때는 말을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음 근데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또 믿어주는 사람은 또 따로 있,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막 논란을 막 본인이 만들고 있어요 그걸 왜 그러면 은 뭔가 좀주목을받기 위해서 그런 주목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, 올해 수, 작년 수 올해 수는 이 사람이, 어, 간이 껴있단 말이에요. 관제라고 하죠. 네. 그리고, 어, 어떻게 보면 또, 이렇게, 사람들한테, 주목을 받,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사람들이, 윤대통령 있잖아요. 대통령처럼, 이렇게, 뭐라고 하지? 비슷한 비슷한 면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어... 윤 대통령하고 어, 그래요? 어또 어... 말하는 게또 말하는 거야 <웃음> 이런 게 네네.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 어...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뭐라 그래야 돼요? 어, 가시눈이된 거지 어... 자기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도 네. 또 그렇게 들려 남들한테 이분 앞으로 뭐 자기가 뭘 얼... 도 직업은 수시기 잘 모으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잘 그걸 이겨내고 좀 높은 자리까지 갈수 있을까요? 올라가 이미 가 있지 않, 않나요? 그렇구나. 이렇게 위로 올라갔지 않나 지금? 조금 올라가는 있어요.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... 올라가는 있을 것같아 올라가 아... 있는 것같아 그냥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아...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어서. 응. 누군지 알려드려알려드도 응. 뭐. <웃음> <웃음> 이분, <웃음> 이분 누구냐면, 천공스승이라는 분이야. 천공스승. 그,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기름이 끼더라고요. <웃음> 그런가, 그런가 봐요. <웃음> 그런가 봐요. <웃음> 그렇죠. 근데 이분이 그거, 그 얘기, 그, 그거 윤석열 대통령의 뭐, 멘토. 그런 멘토. 그런 비슷한 것 같아, 제가 봐도. 네. 말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. 이 사람이 네. 저기 하는 것 같아요. 오. 조정을 한다고 해야죠, 어때요? 네. 네. 멘토인데, 멘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말은 진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사이브 종교 다닌거죠. 뭐 부당도 아니고 뭐 법사도 아니고 네. 막말로 네. 부당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서 네. 그런 도력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원력, 도력. 근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. 다볼때 오... 없어요. 오... 그냥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고 나타난 것 같아. 도인. <웃음> 그럼 앞으로도 그 계속 멘토로 계속 가는 거요할것 같아요. 같아요 그, 그 궁합을 애, 좀 어떻게 보세요? 윤석열 그 대통령이 네.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믿고 따르고 네. 진짜 스승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네.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아 어, 진짜? 그럼 두 분의 궁합은? 나쁘진 않나요 아진 나쁘진 않아요 아, 나쁘지 근데 윤석열 보다 제가 볼때그 와이프 있죠 김건희. 어 그쪽이 더 많이 이렇게 저기한것 같은데 <웃음> 짝딱 짝짝꿍에 맞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. 어 그러면은 그쪽에 사람들은 뭐가 다 맹신. 맹신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맹신을 하고 이 사람은 어,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누구죠? 그 최, 최수, 최수, 최수, 최수, 네, 최순. 씨. 네, 최순. 최순실. 네최순 그분처럼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정. 음,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터질 수 있죠. 그 그와 비슷한 사건이 그렇게 좀 터질 수가 있을까요? 터질 수 있죠 아 진짜 음, 왜냐면은 네네. 윤석열 그분도 지금 네네.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고 네네. 지금 이분하고 같이 네네. 좀 연루되어 있는게 많다 보니까 네네. 국민들한테 네네. 어떻게 보면 지금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많이 걸고 넘어가면 두 분이 같이 네네. 관제에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볼 때. 선생님 보시기에는 음. 인기를 그러면 맞출 수 있을까요? 인기는 맞출 것 같아요. 그 범위 내에서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. 어, 네. 인기를 맞출 수 있다? 네. 대가때 그래요. 참, 진짜. 남들이 보면 뭐 탄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수가 올해 수까지는 좋질 않아요. 음. 그윤 대통령이. 근데 어, 이거 해운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잘 그범위 내에서 그냥 잘 그냥 네.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. 어... 탄핵한다, 뭐 이렇게 초표시지 한다, 뭐 이렇게 말은 해도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. <웃음> 두 분의 궁합이 좋아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? <웃음> 그건 아니 그건 <웃음>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기운, 네, 기운, 기운. 네, 네. <웃음> 저도 선, 솔직히 이분 뭐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. 몰라요? 뭐하시는 분이요? 에 아니 그냥 저... 유튜브에서만 봤어요. <웃음> 개인 유튜브도 하세요, 이 분. 아 그래요? 근데 뭐 이상한 맞다? 소리를 많이 해요 막 논란을 본인이 만들어요 막. 아막 이번에 뭐 사건 난 것도 막 그런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발하네 막말. 네. 근데 왜 할까요? 아니 그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 분이 얘기를 해서 욕을 본인이 왜 먹는지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이 사람은 네. 그 관심? 그것도 있지만 네. 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m e t h i n g wishing to find s o m e 싸이..비 그런.. 제가 볼 때는 약간 사기꾼? 쉽게 이 r o w n Tell me that I'm a sack. She gave you a l i t 이 l e b 그 t i 이그 sack. 이런 분들한테 조심해야 될점은 물어봐야 될까? <웃음> 좀더 이상 막 이게 공수가안 나갈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네. 좋은 좋 얘기가 나왔네요. 아, 네네. 어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